오늘은 인챈트승배림들 배우기 시리즈2 강소연님 휴방사유 월드컵 64강이 국룰이라고 해서 이제 64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게 미안 어, <웃음> 어 미안 어 이거랑 두그 <웃음> 다음 톰으로 조금 더 열받는거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까?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이해해야 돼 왜냐면 모르잖아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니까 이거는 전자로 어 이건 이해해 줘야지 솔직히 밀리내니 좀 보고 내일 네. <웃음> 아니 근데 휴방사유로 이미 64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근데 난 이거는 이쌉이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밀리네니로 할게요 자고 일어났는데 가위 눌려서 자다 깸 몸이 찌뿌둥해서 휴방 인생 지금 일어남 <웃음> 밤새 따이는 지옥이다를 봐서 휴방 <웃음> 아 소연님이랑 나랑 약간 인간상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걸려도 학교를 가는 편이었어 학교 가면 낫는 타입 그런 거 그런 사람 있을걸? 이게 근데 좀 다르네 나랑 근데 더킹 받는 건 이거 아 아니야 전자 전자로 할게요 왜냐면은 요해해에서 봐줄 수 있어 헤헤 <웃음> 어, 해헤해서 좀봐줄수 있어, 이거. 음. 아카치키 팀원이랑 사람들 모여서 놀이동산 가기로 해서 요 일주일은 깔끔하게 쉴게요. <웃음> 깔끔하게 쉴게요. 아, 요거 좀킹 받는데. 하장 <웃음> 배우려고. 이거.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. 왜냐면 나의 스트리머가 더 예뻐지겠다는데. 이거는 좀 응원해 줄수 있는데 이 왼쪽 거는 <웃음> 비추천 58개에다가 내일 내일 모레 2일 가는데 일주일 깔끔하게 휴방 이거는 좀 킹받지 요거 어 요걸로 가롤라하기 싫어서 휴방 밖에 비가 와서 졸려서 오방업 이거는 전자지 아 근데 비추천이 백사계 이런 거는 손 들어줘야 돼 이거는 손 들어줘야 된다. 나 오늘 빈둥댈래응 돌던져 이거랑 도로주행 시험 떨어져서 휴방 이거 도주시 떨어지면 은 바로 그냥 썰 풀려고 방송 지겼을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뭐랄까 도발이야 어 이거는 안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 정리 집 청소 만나서 놀아야 돼서 휴방 이거 집 청소 나 솔직히 인정 왜냐면 청소는 삘 받았을 때 해야 돼 인정 이거 청소 삘 받았을 때안 하면 안 합니다 또음 이거 오늘 철저하게 게으를 것이다.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번 쉬니까 또 쉬고 싶다랄까? 이것이 욕심 그리고 나태 지랄 오디오를 고쳤으나 고쳐는 졌는데 오늘은 많이 늦어서 어 약간 어지러운데 이글 자체가 약간 어지럽다 어, 무엇인가에서 쌍시옷으로 받침한 것도 완벽한 지랄이야 음 이걸로 가겠습니다 주말롤 십 아미여서 휴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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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슬슬 웃긴데? 그러니까 뭔가 열받아야지 골라야 되는데 슬슬 좀 재밌는데 약간? 이거 근데 제목이 너무 캐리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제목 캐리야 솔직히 붙이면은 일단 요걸로 갈게요 근데 재밌으니까 오늘 방송은 체력 회복, 쇼핑, PT 후중으로오방업 아침까지 하다가 또 지금 일어남 만건이 이렇게 인내 인생을 만졌어 근데 아침까지 방송을 한거 아니야? 이러면? 이러면 인정 아닌가? 이거는? 아 노노야? 그럼 이거 방송을 켰어야지 그러면 새벽 동안 에이펙스 레전드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되게 자주 있는 경우시구나 우리 순대림 밤새 내내 어떤 게임을 하다가 다음날 못 오는 게 되게 자주 있는 일이구나 산불이 크게 나서 휴... 일단 요게 좀 열받네요 롤 버그가 이거는 인정이지 솔직히 안녕하세요 강소연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엄지손가락입니다 휴방이라는 말을 대신 전해드리려 합니다 책임 전가 아 근데 제목이 좋네 웃긴데 아니 근데 이게 킹받는게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엄지만 이용해서 이렇게 공지를 쓴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요거 좀 킹받네요 음. 자그 다음에 오늘 재정비하고 월요일부터 달린다 일상을 살아보고 싶어서 <웃음> 너무 TMI라 킹받아 그냥 좀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좀 그냥 모르고 싶어 그러니까 사유가 인정이긴 한데 그냥 모르고 싶어 그냥 알기 싫어 약간 알기싫은거라서 오늘은 온천 다녀올랍니다 <웃음> 어야 이거 너무 똑같잖아 이거 누구 뭘 골라 야, 하나 온천 하나 찜질판데 이거 뭐 기준을 얻다 둬야 돼 이거는 수욕돼서 올게 <웃음> 어 근데 이게 재밌다 로아 레이드 너무 많이 해서 기력이 딸리 다랄까요 깔깔 목이 뭐, 안 돌아왔어 <웃음> 아 진짜 아 너무 재밌다. 아 근데 이게 재밌는아나 재밌는 거 고르고 싶은데? 지금 일어났음. 오방업이라고까지 말하면 좋대 구만 해놓고 쉬 거야? 야 이거 지금 일어났어요, 근데 지금 일어났어요, 근데 이거 어떻게? 해? 깔깔대 해 해로 가야 돼? 할 것처럼 써놓고 쉬었다. 요거 터킹 받아. 이걸로. 휴방군 단장. 쌉소리. 어, 그다음에 오늘은 미니언이 뭐 싶... 원래 뭐. 야 근데 제목이 너무 치잖아. 쌍소리 아간략히보기를 본인이 쓴 걸까? 그럼 이거 오늘은 투수한테 줄 선물 줄겸 우체국도 가고 눈썹 추모도 해줄 겸휴방료 눈썹? 눈썹이 날아가신 적이 있군요 밀린 집안일 이거 개인정 진짜로 밀린 집안일은 진짜 개인정이야 솔직히 근데 투수한테 줄 선물 줄겸 여기서 개빡쳤어요 진짜로 어 이런거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 투수한테 줄 선물 줄겸 여기서 진짜 개빡 돌았어요 그냥 미팅 PT 둘다 익어서 저녁에 할게요. 그 다음에 게을을 때가 돼서 빡이 치긴 해. 어, 게을을 때가 돼서는 좀. 사실 지금까지 만화를 보다가 안 잡다. 너무 이제 자극이 없어요. <웃음> 이제 선배님한테는 죄송한데 어 이제 이 자극이 없어 이거는 율무 병원 개인정. 티어가 아파서... 야 이거 뭘 골라! 아왜 이렇게 미러전이 많이 나와 이거를 티어도 키우는 뭐... 티어는 롤티어야? 개빡도네 갑자기? 내일부터 존낸달님 오늘까지만 민기적 에휴 에휴 아 제목이 너무 친다니까? 가끔은 나도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도 아마 나 휴방할 수도 이런 날을 휴방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협곡은 과연 어떤 곳일까? 주기적으로 오는 야랄. 이거는 스타일상, 저는 마음먹으면 해야 돼요. 음, 마음먹으면 해야 되는 사람이라. 어, 또 지금? 어, 또 지금이야? 그 다음에 컴퓨터에 결계가 있어서. 이거 뭐야? <목소리> 어제 너무 뭘 많이 함. 그녀는 나태하다. 진짜 이러다가 나태지옥 오방업 게을러 빠지고 싶어요 한마바퀴보구 <웃음> 강해지는 방법을 <웃음> 배우고 온다 아 이거는 인정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네 그냥 오늘 더워서 녹아서 휴방 날씨가 좋아서 휴방 <웃음> 날이 덥고 날씨가 좋아서 이것도 거의 미러전인데 <웃음> 휴방 때려야지 <웃음> 그래도 이제 상대방한테 약간 동의를 구하는 말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혼잣말 해버려 그냥 휴방 때려야지 그냥 혼잣말 그냥 해버리고 그냥 가는 뒤돌아가서 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슬슬 그냥 요거 가 이거는 근데 에버랜드야 이거 이틀 가는데 왜 일주일 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돼 어, 아직도 이해가 안돼 이거. 시사회 가야 돼서 날씨가 이거 혼잣말 휴방 때려야지 <웃음> 지금 이런 환경이 요거 갈게요 괜찮은데. 밥을 너무 많이 먹은 혼자 포켓몬 아니 근데 나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돼 나는 혼자 게임하면 되게 심심하던데 같이 놀고 싶어 비가옴 아 이거 책임전가 이거 좀 센데 아잘미랑 안국소 아잘미 갈게요 이거 아잘미로 그냥 결계도 빡치는데 야라리 뭔가 각오를 다지는 이 모습이 좀 빡쳐 근데 이거 너무 강해 솔직히 내일 내일 모레 에버랜드가요 오랫동안 다녀올게요 이렇게 해놓고 좀 민기적해도 되는데 내일 내일 모레를 명시해놓고 요 일주일은 깔끔하게 쉴게요 이게 좀 아잘미보다는 그래도 오해넘이지 <웃음> 맞지 내가 더 빡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는 폴드폰이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 지원 안돼 그래서 덧박쳐 나는 못하는 기능이야 어? 업데이트 됐다 된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최캐빈의 왼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입니다 다음번에 써먹어야겠다 나도 한번 <웃음> 삽소리 대 무시 <웃음> 이거는 이거는 이제 잔김의 자리 어 요거 해야되고 그 다음에 와야 진짜 강력하다 이제는 사실 근데 무힌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다가 안되고 뭘 하다가 자고 이런거를 지금 다 대표하고 있어 사실은 근데 야랄은 좀 적어 지금 표본이 한 두세건 이 뒤에는 수많은 어떤 잠에 대한 휴방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오해넘이랑 에버랜드 이거 이게 거이 결승인데 사실 이게 결승이야 여기서 이기는 애가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거 엄지로 갈게요 이거 엄지는 참 기가 막혀 어 이거 엄지 이거 엄지 우승입니다 여러분 저는 엄지인데 한번 랭킹 한번 보자고요 어? 이런 게 있었어? 뭔데? 아 오방업 그냥 오방업만 있는 게 있네 이거 봐라 무친련 2등 에버랜드가 4등 책임 전가 10등. 어, 근 나.. 대부분 괜찮았었어. 체력이 아들야들해지면 뭐야? 오늘은 요즘 체력이 야들야들해져서 쉬고 오겠습니다. 복이야? <웃음> 야들야들.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약간 인챈트 선배님들 배우기. 어, 저희가 또 인챈트 분들이랑 또 콜라보를 하려면 또 선배님들을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도 전대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등장하실 인텐트선배님들 스타일과 어떤 밈들을 알아야 재밌게 볼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인텐트는 과연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<웃음>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<웃음> 아 좋네 재밌네